설치하는거 알려드릴게요이 통구가 네? 있어요 문에 걸리니까 문 닫고 돌리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안에 실내 폰타나를 해볼게요 네 일단 팔걸이 올려주시고 헤드레스트를 빼서 적당히 아래쪽에 놔주시고 의자를 맨앞으로당기고 살짝 밀어놓고 음. 테스트를 빼서 바닥에 놓고 음. 잠깐 치워놓고요 다시 들어서 이게 들려있어야지만 뒤로 밀어져요 어. 최대한 뒤로 밀고 최대한 뒤로 민 상태에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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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접을때는요. 다유일이 놀라그면 힘들잖아요. 그냥 이렇게 적당히 올려놓고 한 번에 밀면 끝. 이렇게 하면 끝. 그럼 이제 순차적으로 인성 그대로 완성복구됐고